대구 농산물 도매상, 대구 농산물 도매상 중앙청가 많은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. 우리 주위에서 사는 것 하면, 오면 확실하게 싸게 살수 있답니다. 아 멋지죠. 어, 박스로 사실분들은 와서 사가시는 게 훨씬 멋있요 오늘은 대구 매천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왔답니다 제주 한라봉 아, 맛있게 생겼다 35,000원이고요 어 매천시장이 확실히 싸요 망고 망고 망고 세 개들이 만원 망고 세 개들이 만원이랍니다. 아 음, 맛있겠다. 키위. 키위는 골드 키위 25,000원. 제주도산이에요. 이거는 뉴질랜드산은 아직 안 들어왔고 어 제주도산 25,000원. 그린 키위는 2만 원. 여기는 그린. 그린튀위는 2만원이랍니다 사과 사과는 10kg에 35,000원 아, 10kg에 35,000원 역시 매천동 도매시장이라 값이 저렴해요 탱글탱글하니 맛있어 보이는 부사 35,000원 어때요? 참 좋아 보이시지 않나요? 35,000원인데 어, 한상자 10kg. 역시 매천동 도매시장이라 값이 저렴하답니다 한 상자씩 사서 잡수실 분들은 여기 와서 과일도 구경하시고 한 상자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설이 지나고 이제 모두 과일이 떨어질 시기가 된거죠 토마토, 도마도. 토마토는 23,000원 어, 조금 작은아이 조금 작은아이는 작은 2만원이랍니다 토마토 레드향 레드향은 1 0 k 로 7만원 레드향 10키로 7만원입니다. 레드향 1 0 k 로 7만원 레드양 선물상자 청도 방금식 꽃감도 있어요 청도 방금식 꽃감 청도 방금식 꽃감 샤인 샤인 38,000원 4인3 8 0 0 0원이라며다 방울 도마도도 대추 도마도 대추방울 도마도 정말 없는 것이 없죠 귤은 조금 작은 사이즈, 엄마들이 선호하는 작은 사이즈는 15,000원 조금 큰 사이즈는 13,000원 어. 5%랍니다. 정말 매천시장은 많이 저렴해요. 몇개살수 있으면 매천시장 와서 사는 게 훨씬 좋답니다.